근근 운동을 해볼 건데요. 링다 준비되셨죠?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기동작만 따로 찍는 거지만 앞서서 했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의 내용을 습득을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운동하기 때문에 잘못 운동하면 독이 돼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앉아주신 상태에서 발바닥 길이만큼 엉덩이를 띄어서 무릎 사이에 링을 이렇게 껴주시고요. 껴주신 상태에서 바로 누워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무릎이 구부려 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발 사이가 너무 멀어지시면 허리가 뜨기가 쉽기 때문에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 허리가 분명히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충분히 가져가셔가지고 허리가 편안하게 바닥에 다 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턱도 바닥 쪽으로 눌러주세요 그래서 턱이 너무 들리신 분들은 여기에 얇은 쿠션을 대셔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받쳐주시는 게 처음에는 좋아요 어깨는 이 상태에서 조금 위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손바닥은 바닥을 살짝 눌러주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링을 조일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에한 80%에서 70%만 조여주세요 그리고 벌리실 때는 다 힘을 놓지 마시고 마지막 10%는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10%에서 70, 80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그래서 힘을 다 놓는 건 없어요. 동작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번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버닝되고 있죠, 지금. 아홉, 열 해서 유지합니다. 유지해서 10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금 더 조여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시고 다시 한번 10초 해볼게요.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70% 조이시고 다시 조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더. 조이고 그래서 허리나 골반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본인 힘의한 50% 조금 더 줄여 가지고 조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하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바닥을 골반 쪽으로 당겨서 앞으로 숙여 가지고 이 내전근을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갈게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당기세요. 본인만 당기시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10초만 버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잘하셨어요. 응. 이번에는 옆으로 누워서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누워서. 응. 눕기 전에 링을 이렇게 대시고. 발목 위에를 해주셔야 돼요. 발목 위에. 복숭아뼈 위에를 얘를 대시고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그래서 이 일직선인 유지하신 거에 골반을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몸통도 그 일직선에 맞춰서 그래서 발목, 무릎, 고관절, 몸통, 어깨, 머리까지 일직선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다리는 이렇게 얹혀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배가 이렇게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어, 허리가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골반이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립으로 골반을 세워주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링을 밑으로 눌러주세요. 다시. 피실 때 마찬가지로 힘을 다 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더 많이 흔들리겠죠, 링이. 그래서 조이신 상태에서 힘을 10% 남겨놓고 빼고 다시 본인이 할수 있는 70, 80%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아래쪽 다리를 조여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면 높게, 둘. 그래서 이게 높게 갈때 어려워요. 그래서 골반을 중립으로 잘 버티셔야 되고, 셋.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넷. 집중하셔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같이 조여주시는 거예요. 아, 위쪽도 조이고, 아래쪽도 위로 올리고, 하나, 둘, 셋...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천천히, 원위치. 올리신 상태에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버티기 잘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타죠. 이번에는 버티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위쪽 링도 조이고 아래쪽 다리도 들어올려서 중간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준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와위치 그래서 동작을 하실 때는 무릎이 정면을 보고 계셔야 되고 발목도 이렇게 떨어지거나 안장이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다시 10초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잘하셨어요. 반대쪽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발목을 먼저, 발목 위에 부분을, 링을 대주시고, 다리, 윗다리를 올리셔가지고 길게. 일직선으로 맞춰주시고 정렬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삐뚤게 누우시면 아무리 본인 몸이 유지를 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자세를 잡거든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발등, 무릎이 정면을 보게끔 해주시고 위쪽 다리부터 하나 조이고 업,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조이실 때는 배도 같이 조여주세요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아래쪽 다리를 들어 올릴게요 들이 가시고 흔들리지 않게 아래쪽 다리만 둘 발가락을 이렇게 안장으로 올리시면 안되고 딱 뒤꿈치가 서로 뽀뽀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호흡해주셔야 돼요.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위쪽 다리도 조이고 아래쪽 다리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같이 중간에서 만나기. 하나 둘셋 내쉬고, 넷, 내쉬면서 배 조이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힘 빼시고 마지막 다시 한번 조이고 하나 둘 유지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네잘 하셨어요 오늘 하시는 동작 내전근 운동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요. 잘안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계속 약해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주시지 않으면 바깥쪽 근육들이 너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몸에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하신 다음에 운동 양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리셔가지고 한 세트를 더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안녕!